네, 신기한 것들에게 안쪽에서 어떻게 하야 아니요, 뭐, 뭐, 집어야? 어어야집어어야집어어어야 집어야. 집어어야어 손을 만난 곳 s 별로 없어. 이런데 있겠지. n 가또 브리핑 해드릴게 t l e b 저 다리 건물, 다리 건물, 다리 건물. 아 of a 어. 걸리지 말았어야지. <웃음> 아 진짜 잘못 t 다고